쫄돈, 가보겠습니다. 흰잎, 두 장. 오늘은 진짜 쫄면 냠냠냠 쫄깃한 면발 파서삭 돈까스 맛있는 진짜 쫄면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아이고 홍 돈까스 먼저 비빔면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네요. 진짜 쫄면 맛입니다. 그 양념장이 진짜 쫄면이고 면발은 아무래도 라면이다 보니까 좀 곱슬곱슬한 게 있는데 그래도 면, 라면 면발치고는 좀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양배추 쫄돈 가보겠습니다 깻잎 투자 쫄도 맛있네. 아니, 뜨겁지 않은데 왜 그렇지? 아 이쯤에서 콜라를 따다고 왜, 불, 왜 불지? 음. 이게 습관 돼가지고,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모두 좋은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합시다. 깻잎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와... 역시 쫄면은 채소랑 듬뿍 먹어야 또그 느낌이 확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이 많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거 두개 삶은 거거든요. 근데 어 양이 많네. 비빔면보다 좀 많은, 많은 것 같아요. 한 봉지 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맵다. 어, 왜 매운 게 이제 오고 있지? 이상하네. 어, 매운데요. <웃음> 음, 어떻게 이걸 무슨 매운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되나? 음. 일단 팔도 비빔면보다는 확실히 맵고 약간 먹다 보니까 불닭보다는 좀덜 매운 음.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그러보니까 고 먹으면서 좀 소리에 신경을 쓰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먹었네? <웃음> 음, <웃음> 맵다. 근데 어저 괜찮은 것 같아요. 사실 저 쫄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왜안좋아하냐면잘안 씹혀서 쪼, 면이 질겨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런 정도의 쫄면이라면 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 쫄면이랑 같이 드실 때는 돈가스를 좀더 어 작게 썰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아, 이 크니까 힘드네. 잘라 먹어야지. 아, 그래도 통으로 먹는 게 맛있어 보이겠죠? 다시 한번 깔끔하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진짜 배부릅니다. 어, 이거 하나만, 하나만 끓여먹어도 되겠는데요? 그, 쫄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,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, 저처럼 그 쫄면에 질긴 면이 싫으신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쫄면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이고